야 라운드 1에서 너가 지금 질질거릴래? 어자 그래요 이제 드디어 서든데스가 나왔군요 다행이다 서든데스 나와서 세 번째 필살기 나왔는데 안 죽어요 <웃음> 아... 어. 야 이거 멀리 누나가 칩니까 호로록 야 이거 <웃음>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야, 야. 야, 야 이걸 불필요 채운다고 설마? 착하다 오 칠대제를 옳킬하고 있습니다 하이쿠 반갑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 발렌타인 메라스쿨라의 도장 깨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각이 있겠고 지금 또 체력이 있네다가 어, 이게 필상이 나올 때 흡혈률이 엄청나가지고 또 그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기 흡혈률이 원래는 없잖아 어, 물론 오늘 템 없이 할 겁니다 템 없이 해서 흡혈률 50%밖에 적용이 안 되겠지만 50%가 어디냐 50% 엄청나고 그다고 50%로 이제 기본 능력치 10%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자두 계정은요 유튜버가 된 해후랑 또 우리 PK 봄이랑 둘이 나왔습니다 회사기 전부 다 풀업이고요. 어차피 옷장이 다 풀업이기 때문에 그냥 옷장 끼고 합니다. 최고로 그냥 갖춰져 있는 그냥 마치 테스트 계정 같은 운영자 계정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시다시피 계정 버프도 어, 둘다 최고로 달성이 되어 있는. 예. 자, 이렇게 코인 칠대제 도전객이 들어가는데요. 투급, 그래도 코인 칠대제 보다는 약간 높은 정도? 자, 언제나처럼 코인 칠대제에서 전출의 측정기, 코인발이 나와 있습니다. 구수 AI 철칙 뭐였더라? 삼성기가 있으면 삼성은 먼저 쓴다? 공격기가 우선시된다? 그거죠, 그거죠. 일단, 그렇게 가볼게요, 그러면. 축! 카오 자4 0사0 나오고 있고요 자, 반 입장에서도 AI 입장에서는 무조건 공격카드가 우선시됩니다 다만 혹시 삼성카드가 먼저 붙고 이러면 삼성이 먼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무조건 이렇게 나가겠죠 답답하게 막 만약 보호막을 치는 기전이다 이러면 보호막밖에 못보고 우리가 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겠고요 필살기를 계속 깎아주다 보니까 지은 필살기 준비했고 반은 필살기 준비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점이 오늘의 도장깨기의 핵심이 아닌가 그리고 피가 계속 차는지 애가 피가 뭐가 우와 야 메라야 자 메라야 자 딜이 어느 쪽 나올는지 휴우 자크다 7만 9천 나오는데 그래도 7만 9천 나오면서 피1 8만 빨았어요 18만 이 맞짱인데 18만을 빨았고요반 예, 삼성으로 드레인 아, 한번 아, 쳐봅니다만은 아, 2만 천 밖에 안나오고 있고요자반 필사기 만들 방, 방은 이, 페이를 사기를 쳤어. 왜냐면 아까 필각 다 당했고 필색 한 칸도 없었거든근데 갑자기 다섯 칸이야. 자, 근데 어떻게 된다? 나는 코인 멀린 누나랑 좀 비슷한 느낌이야. 필각 계속 시킨다. 두 칸, 두칸 감소, 두칸 감소. 자, 이렇게 되면 이번에 반은 삼성 기술이 있다 보니까 삼성이 우선시됩니다. 네, 아자 강태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어 이렇게 또 날아가겠죠. 무조건 이번 공격기 우선시되는데 삼성 보호막이 있으니까 삼성 보호막이 먼저 한번 나오게 되겠군요. 빡치고 있겠고요. 반은 계속해서 지금 할게 없습니다. 어 근데 강타를 세게 해놔가지고, 요번에 안 죽을 수 있어요. 자, 필살기 있으면 어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모든 AI는 필살기가 최우선시됩니다. 앞에서 <목소리> 이기해슈이이이 빠삭 하고 야, 이거, 야, 라운드 원에서 너가 지금 질질거릴래? 어. 자, 요럴 때 AI는 삼성을 안쓰고요. 필각을 합니다. 요건 AI한테 던질게요. AI 니가 해라. 자, 봐봐. 그제? AI가 필살기를 막쓰면, AI가 필살기 막는 거 하나는 정말 목숨처럼 막거든. 그렇기 때문에 삼성카드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가 필살기 준비되어 있으면 필살기를 견제를 한다. 야, 반또 강탈한다. 이거. 자, 그래요. 이제 드디어 서든데스가 나왔군요. 다행이다. 서든데스 나와서. 니네 반이라 이 정도 맞짱 뜰 거면 오늘 도장 깰수 있겠나? 니이 네 수준밖에 안 돼? 세 번째 필살기 나왔는데 안 죽어요. <웃음> 아, 야, 반아, 니가 이기겠는데? 오, 아, 빵! 간타라면 7만 9천. 근데 메라가 또 삼성카드가, 이제 드디어 삼성카드가 나오네요. 삼성포 오마. 치고 있구요. 그레인 박파. 반 이기겠는데? 나름 역대급 도전 도장... 지금 거의 몇 턴째야? 도장깨기에서 이 정도 가는 거 처음 봤거든? 자 필사기가 드디어 나가면서 마무리 짓나 이제? 서던 듯을 피가 좀깎였잖아자 드디어 야 이거 오늘 도장깨기 거 험난하겠는데? 자, 역대급 조상깨기 라운드 2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 고소가 전투력이 더 높네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소는 이성으로 해서 여기 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차라라 공불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공불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나오게 되겠네요. 이성 보호막 뿅! 치고 있고요. 자, 고소는뭐 일단 AI니까 무조건 요렇게 쓰겠죠. 차라락 같은 거. 그 다음에 필살기를 견제하면서 이성기를 털어낼 것입니다. y o 자, 그래서 고서가 이렇게 쓰게 되면서 삼성 랭업에 하나 붙었으니까 삼성 카드가 한번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요럴 때 필살기 우선인지 필각을 먼저 하는지 이건 사람이랑 필각을 하겠지만 AI는 뭘 하는지 AI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니가 던지 봐봐봐, 마 자, 그닥 어, 필각하네. AI가 이렇다니까 필각 하나는 정말 목숨 걸고 잘해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삼성기가 있으니까 삼성 랭업에 한번 올라가게 됩니다. 자, 필각 나오고 있고요확 들어가죠. 자, 이게 a i 기 때문에 또 삼성기 또 씁니다. 실제 AI 대기면 가끔 삼성기 안쓰고 해가지고 바람이거든요 자 이번에는 피사기는못막습니다못막고집피사기가 나가게 되겠죠 르르르르랄랄랄랄랄 역속인데다가 딜이 더럽게 약할겁니다 63,000밖에 안나오고 있고 이번에 고스피사기가 상당히 셀수 있습니다 웃소속에서 들어가거든요 코스가 오랜만에 한번 막나? 빵! 아 그렇진 못하군요 58,000밖에 안나오는 쓰레기 딜을 보여주고 있었고 <웃음> 형, 오늘 도장깨기 누구 언제까지 싸울거야? 자 요거는 이제 이게 필각기 안 나가다 보니까 필사기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두릅기 약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6만 6만 나오고 있고요. 자 드디어 고맙다. 예, 썬데스 썬데스 좋아요. 차라락 홍불 차라락 빠카오 차라락 빠카오 차라락 멈춰 황, 호로록. 자, 그다, 끝나네요. 잘했다. 야, 야, 메라야. 와, 뭐, 뭐 어쨌든 메라 승률 좀 괜찮아요. 뭐, 질질 리고 싸우든, 빨아가면서 싸우든, 하여튼 지, 지 전략이니까. 자, 들어갑니다. 자, 코멀 루나 나와있어요. 우리 코멀 루나 상당히 잘 맞거든요. 이런 스타일로 싸우는 거는 언니가 원조다. 이러면서. 이건 경고다. 파파파. 자, 언니, 나도 그런 쪽은 좀 제법 한다고요 자, 이거 받아보세요. 퓁. 팍! 둘이 딜교하고 있는데, 와, 이 메라가 흡혈률이 좋은 건 사실 대단하긴 하네요. 멀리 누나는 피가 깎였는데, 메라는 피가 그 풀입니다 자, 서로 이제 피사기를 이제 허용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서로. 어? 필각을 했는데 붙었다, 야. 자, 이거 복부에 강타가 좀꽤셉미가 이거. 뻐코. 8 3 0 0 나오면서 공부를 들어갔고요. 자, 우리 게되면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자, 상대가 필살기 준비됐으니까 AI는 바로 필각을 합니다. 근데 보호막이 쳐져 있어요. 보호막이 쳐져 있습니다. 빡빡빡 아 깎았네요. 역시 이성으로 던지는 건 진짜 세긴 세. 자, 계속 어우 야또 붙은 야 둘이 오늘 양보할 마음이 없는데? 붙은 거 봤어요 방금 필각 당했는데? 요번에 메라 무서운 건 뭐냐면 피를 다 빨아올 거예요. 메라찜 많이 다쳤거든? 아마 8만0 나오면서 피를... 슥슥 1 8만 쳤는데? 멀리누나가 진다고 이거? 멀리누나 삼성 보험막 가게 되겠죠? 삼성 카드가 있기 때문에. 쇼라라라 발렌타인 초콜릿 파카오 사망을 오천. 삼성 보험을 깨고도 좀 딜이 좀 들어간 모습이었고 필각 나가면서 딜을 좀 노리보겠죠. 뭐 근데 이게 흡필량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둘이 전략은 똑같거든 지금? 야 이거 멀리누나가 칩입니까 호로록. <웃음>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야, 이거, 야, 야, 이거 야, 야, 이거, 야. 야, 이거 나 솔직히 예상 못 했다. 나 멀리 있 이길 줄 알았다, 이거는. 하도 아까 질질거리길래. <놀람> 어... 자 4번 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4번 타자 킹입니다 자 나트킹 입장에서도 상당히 야요런거 사람이라면 합쳐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공격카드가 우선시 되게 되겠고 근데 패가 잘 붙었네요 석화 하나 붙어 있고요 팍팍팍 자킹 입장에서는 석화가 얼마나 잘 붙느냐 이거에 따라서 진짜 무서운 4번 타자일 때도 있고 애매한 자석일 때도 있고 그렇죠 여기 3석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힐을 쓰면 안 되긴 하, 야, 잠깐만. 이거 오토한테 한 번만 던져볼게. 이거 아닌가? 삼성을 우선시 쓰는 거에 법칙대로 가야 돼. 법칙대로 가야 돼. <웃음> 삼성카드가 있다면 시험치. 삼성이 우선시 된다. 시험치. 아, 이게 웬일입니까? 야, 뭐 어쨌든 뭐 지가 써봤자 이거 포시네이드에서 이거밖에 못 썼을 거 아니야. 어쨌든 그래서 필살기가 나가, 어? 필살기 안 나가겠네. 필각이 우선시된다. 상대가 필살기 있을 때는 필각이 가장 우선시된다. 그 다음이 필살기 우선시된다. 그 다음 삼성카드 우선시된다. 자, 우선시인어 보자면 그렇습니다. 자, 부지런제이션이 완전히 쓰레기들이 만천밖에 안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아, 또, 잠깐만. 또 필각이 우선시된다. 필살기, 와, 저석가가 붙으면서, 석화가 붙으면서 잠깐만 이럴 땐 잠깐만 이거 자 ai가 지금 복잡합니다 상대가 필사기에 있어서 아마 석화를 먼저 쓸것 같은데 요거 오토한테 넘길게요 이상의 지금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ai 니가 알아서 해라 이맞으세요어 어, 석화하네요 똑똑하다 그죠 어. 요것도 하나의 필카가 아니지만 필견제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야또 석화 나가겠는데 오토에 니가 해라 나 모르겠다 이번에 어 석화 또 나가게 되겠고요 자키 이길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요 어 드디어 필사기 나가게 되겠네요 그죠 나의 힘을 보여줄게. 파카오, 4만 5천 밖에 안 나오고 역속이고 전체 필살기다 보니까 좀 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좀셀수 있어요. 우세 속에서 들어갑니다. 후! 10만, 1만 터지고 있고요 자, 메라피, 메라피가 거의 가득, 가득 찼어요. 와, 이거? 자, 삼성가드가 우선시 되겠죠, 지금은. 삼성가드가 우선시 됩니다. 차라락, 야, 이거, 야, 킹피 채우겠는데. <목소리로> 영창 셔스티폴야 내가 그만 싸워 이 자식들아. One eternity later. 야 <이거> 끝났는데? 오, 러, 러, 러, 러, 러, 이렇게 0만 떠지면서 지금 굉장히 지저분하게 싸우고 있긴 해요. 메라가 좀 지저분하고 질지그리고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작전은 계속 먹기고 있습니다. 다 이기고 있어요. 칠제제를 올키라고 있습니다. <목소리로> 야, 이래도 오늘 7대도두장 깨지면 어떡하지? 7대도두장 깨지면 어떡하지? 자, 남치이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 나온 코인 다이앤입니다. 예, 공격기 먼저 우선시 되겠습니다. 단일기 우선시 된다는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공를들어갔고요그 다음에 요렇게 되게 되겠죠. 자, 그럼 요럴 때는 이성카드 우선시 됐지 아마 둘다 공격기일 때는 잠깐만, 뭐 오토, 야, 니가 해라. 니가 해라. 어, 맞지? 저렇게 되지. 저렇게 해서 팍! 예, 보막에다가 때리면서 파열 데미지를 주고 있고요 메라는 어, 언니 그 망치로 다 때릴까? 이지엠스 망치를 계속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피사기를 계속 깎아 놓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야 이거는 메라가 이길 수밖에 없는데 우세 속인데다가 그죠 이거는 상당한데요 지금 일단 도전객이 오촤출오 끝나 보나 또 죽을 지는 몰랐다 와 다이아 삼성 카드도 뜨고 이랬거든요 어. 자, 다음 칠레제 누굴 나올 차례입니까? 아, 여러분, 요거 때문에 많이 안심하고 있었죠? 에스카노르 형님이 나왔습니다. 빨래메라야, 이건 안 될걸? 왜네가 우리 도장을 깨러 왔느냐? 이러면서 에스카 형님이 지금 화가 좀나있고요 지금 동생들이 다 때리 맞았거든. 동생이 아니구나. 다 언니, 그 어, 언니, 어, 언니. 저, 저, 저, 뭐 형이고 그런데 등치로 뭐 예, 봤을 때는, 보스로 봤을 때는 큰 형이야. 알겠지? 무조건 형이라고. 우리 동생들을 때리셨습니까? 이러면서. 아야. 자, 근데 메라가 패를 살 일으쳤어요. 빡, 오! 비속인데 34,000 터지면서 필사기의지를확 깎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카이님 필각이 우선시됩니다. 이때는 럴 무조건 필각이 우선시된다. 는 말씀이죠. 차지 앤드 파이어. 나도 필각이 있다. 이자석가 이러면서 필사기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또 퓨용해서. 빡하면서 에스카이님 필살기가 없어지고 있고요. 자 에스카이님이 지금 약간 조금 위기입니다. 상대 필살기를 막을 수 없거든요. 녹여들이 우르르 쳤는데 4만천 나오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번에 드디어 필살기가 나온다 이 말이죠. 아 잠깐만, 아 미안합니다. 필각이 먼저 나갔어야 되는데 필각이. 자이게 이거는 리매치 할게요 리매치 리매치 하기 전에 때리는거 한번 보고 리매치 하자 이거 사심 아니다 사심 아니고 아이, 다시 한다니까 리매치 야씨구만 <웃음> 아니 딜만 한번 본거야 이거는 승패 아니다 다시 할게 에스카이 님이 지면 오늘 화납니다 지지 않겠지만 안 질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삼성 붙었는데 에스카이 님 전부터 노기어들. 노기어들이 우르르 헉만있죠 요번에 우리 형님이 져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녹여드리지 오르르. 저 33,000 일성인데도 탁 피사기를 막아내겠지만 어 붙었다. 야 붙었다. <웃음> 자 들어가자 이틀구세야. 이게 당신의 최선입니까? 빡 하오 마야. 20만 20만 맞짱에 20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어. 굉장히 마음에 들어네요. 자, 에스카이 님이 도장 깨기를 막아낸 가운데, 어,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전투에 나서는 코인, 말리, 얼, 다스. 코인멜리도 이제 우세 속이다 보니까 오랜만에 신나게 한번 날뛸 것 같은데? 휙! <목소리> 차삭 때리면서, 예, 저, 어우, 점화가 안, 맞다. 야, 깜색이야 어머, 기성발뚝 뜨길래 순간 깜빡했네. 점화가 안 붙죠? 어, 야, 성당한데 점화가 안 붙어. 오, 호, 호, 호, <웃음> 저 22,000 꽤 세게 때렸어요. 피다 빨았는데? 지 분명 아까 좀 세게 맞았거든. 근데, 피다 빨았어요 빡빡 빡1 9 0 0 0 터졌는데 회복 불가 야 지리였다 이거 이가 흡혈기야? 피가 빨릴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너는 아느냐 이러면서 코인 멀리니아 코인, 코인 멜리가 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필살기 피사기 쓰는데 흡혈이 안 됩니다 빨았는데? 빨았는데? 피가 안 빨려 허, 이게 왜 빨리지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메라가 약간 메라 필각기 없어서 필사기 못 막는거죠 지금 근데 점화가 없기 때문에 또 디버프가 없기 때문에 필사기가 그렇게 안셀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세속인데 한번 보자 워크 5400 터지고 있고요. 기법 보있었으면 끝났죠. 자, 이렇게 되게 있고요 이제 는 피를 빱니다. 피를 빨수 있어요. 만빨아서요만 어, 사실은 원래라면 지금 회복 불가 써야 되거든요. 근데 둘다 1인기라서 뭐가 우선시 되는지 구스 AI에서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오토 누릅니다. 오토 착. 어, 야 1성을 쓰는데 1에서 오토를 안 한다니. 아 개빡치네 진짜 이거 돌대가리 진짜 니 때문에 신성한 경기가 지금 또 더럽혀졌잖아 AI야 아니 이성계 3장이나 있는데 아무래도 어 1번 스킬을 우선시 할게요 만약 둘다 이성일 때는 1번 스킬을 우선시 하자 자샤끄닥 때리는데 25000 나왔고 점화 안 붙고 요거 피 빨리거든요 이번에 아 풀피입니다 풀피 근데, 메라도 칭찬해줄만한 거는, 근력을 상대로, 역속 상대로 이 정도면 잘하는 거긴 하거든요. 자, 회복 불가 들어가겠고요. 필살기 만들겠습니다만은, 필각이 있습니다. 메라. 척! 박 막아내고 있고요. 두칸 날라갑니다. 두 칸, 무려. 음. 자, 요거, 피 빨립니다. 메라 거의 다 잡을 뻔 했는데, 피 빨립니다. 이걸 불필요한다고, 설마? 착하다, 오! 야, 코인멜리야 퇴근해라, 임마. 자, 도장깨기는 막은 했고요 스페셜 매치가 기다리고 있겠죠 로멜이 나와 있습니다 어, 7개의 대제로 봤을 때 맞장에 날만한 사람이 있는가 했을 때 로멜이 나와가지고 한번 참교육을 시키는 그런 스페셜 매치가 되겠는데 그러나 이제 필각이 3칸짜리입니다 빡! 필각 3칸짜리 들어갔고요 빡빡 빡, 빡 때리면서 한칸더든가인데 필살기 쉽사리 쓸수 없다 보니까 이게 풀 카운트만 나왔다면 이제 다 끝났는데 웬만하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로맨이 이게 대단히 세게 때리는데 전문 흡혈률이 워낙 좋아서 피가 계속 빨리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장면입니다. 이거 지금 빡 빡. 자 이번에 드디어 풀피가 되나요? 야 이거 만약 에 메라가 이기면 여러분 이거 야 이거 페스티벌 전장 게임감인데. 자. 봐봐, 어, 봐봐. 야, 요거, 메라가 필각도 하거든요. 필각하는데 이번에쓸수 있어요. 팍! 빡! 3만 1 멜리 죽을 뻔 했습니다. 근데 멜리가, 로멜이 진짜 피사기 잘, 잘 만들긴 잘만들이번에 봐봐. 그렇게 깎였는데 또 만들거든? 이거 치면서 한칸더 추가 증가해가지고. 근데, 메라 피가 뭐깎이깎이질 않냐? 끝난다, 이거. 야 이거 페스티벌 도장 나와라 그래 야 아까 에스카노링님 이거 아니었으면 지금 오늘 우리 충격과 공포에 빠졌을 거야 아니? 난 지금 충격과 공포야 로멜이 칠줄 몰랐어요 이거 나 솔직히 말해서 이거 페스티벌 도장 깨기 할 생각 없었거든? 좀 약간 도장 깨기좀 루즈하고 막 지지그리고 야 이거는 해봐야 된다 로멜이 깨졌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구 어? 바이 o h n o u